뮤지컬 미스데디의 작가 정다희, 작곡가 김희은입니다. 뮤지컬 미스데디의 미스에는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여성을 나타내는 미스, 잃어버리다의 미스, 그리워하다의 미스 이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작품의 제목처럼 여성이지만 아빠여야 하는 운명을 가진 락스타 버드와 아빠를 잃어버려서 평생 동안 그리워하는 소년 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두 캐릭터가 오렌지 농장을 배경으로 함께 가족을 완성해 나가는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 주인공이 이제 세계적인 락스타 버드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락스타를 표현하기 위한 음악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어, 우리가 이제 예전에 어른들이 선배 세대들이 즐겨 들었던 음악들 포함해서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음악들까지 해서 좀 많은 공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락스타라는 그 배경에 대해서 이제 관객들을 설득하기 위한 어, 작업들을 계속 해 나가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소년 준이라는 친구도 이제 음악을 하는데 이제 막 시작하는 이제 파릇파릇한 또 푸릇푸릇한 어, 그 소년의 음악을 또 어떻게 하면 좀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 일반적인 또 이제 락뮤지컬들과 또 다른 어떤 색깔 낼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관객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또 락밴드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족하기 위해서 어,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이야기, 또이 시대를 살아가는 관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잘 전달될 수 있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글로컬 시즌5를 통해서 김현 작곡가님과 함께 좋은 작품을 만들어 볼수 있게 하겠습니다. 더 완성도 있는 작품으로 디벨롭 할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더 많은 대중분들께 빨리 작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